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기어 변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어 변속 다들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딱히 정해진 RPM이나 그런게 없습니다 그냥 애가 힘들어하거나 잘 안나간다 그러면은 기어를 변속해주면 됩니다 자 영상보고 오시죠 자 영상 보시고 왔습니다 어, 이와 같이 애가 힘들어 하거나 커프가 잘안 나간다. 이럴 때 기어 변속을 해주면 됩니다. 어, 이게 커프에만 해당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, 이 베넬리 같은 경우는, KT300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비가 짧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기어를 변속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. 보겠습니다. 일단, 2단, 3단! 많이 뵀으면 좋겠고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